뭘 하려는 거야? <웃음> 근데 저럴 줄 알았어 아 근데 되게 낯설다 나 사실 블러드본 혈정석 노가다 하고 있었는데 불본하다가 이거 하니까 되게 낯선네 광부질이요? 왜 했냐고요? 잠안올때 광부질하면 잠이 옵니다 한 광부질 세번 하니까 졸립더라고 왜자죠 그래서 PC계에 수면 유도제가 있으면은 디아블로가 있으면은 콘솔계 이제 수면 유도제는 불본이 있습니다 불본에 혈정석 노가다지 PC 언제 나오냐고요? 음, 나안 나와 그러게 보통 저런 부류들은 죽어야 정신 차린 애들이 많거든요. 차를 정신도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여놔야 다른 이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니까 오히려 이 세상의 먼지로 돌아가는 게이 세상이 좀더 이로운 방향으로 이끌지 않나? 패치보다 더한 놈? 시리즈 많이 해본 사람들은 패치 정도면 뭐 이제 그냥 장난이지. 매번 등 뒤에 발차기 날리잖아요. 이제 뭐 장난이라고 할수 있지. 어느 게임이 상자 열다가 맞으면 캔슬되냐고요? 그런 게임이 있어요? 문음 열다가 맞는 게 게임이 어딨어. 안개벽 들어가는데 또 막, 또 맞는 게임이 또 어딨냐고. 그거는 게임이 아니고 게임 조무사 게임이지. 게임 조무사. 이브레아 타스 언제 보여주나요? 내가 그걸 왜 보여줍니까? 나만 볼 거임. 간혹 미인은 혼자 독차지 하는 법. 나만 볼 거임. 여러분, 저는요, 방송 때문에 저는 컴퓨터가 두 대잖아요? 너무 덥다. 양쪽에서 컴퓨터 키고 있는데 너무 더워, 지금. 아 <진시 posso> <delays> 맞아요 겨울엔 따뜻해 오히려 겨울은 오히려 좋아 나 그래가지고 겨울에는요 반팔 입어요 집에서 <웃음>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심장 부분은 왜 빛나는 거예요? 나노머신? 뭐야 왜 한방이야 이거 세계 최고의 게임 에서 <웃음> 아니다 이거 고증인가 개미 산 맞았으면 이 정도는 달아야지 고증인가 <웃음> 이상하다 나 슬라임 소 소환 안 했는데 <웃음> 그런데 아내가 인형이잖아 인형이면은 커스텀도 가능하게 나면 욕 먹겠죠 <웃음> 와 조립식 아내 <웃음> 아 저도 예전에 반지하에서 살았는데 반지하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름에는 습하고 겨울에는 춥고 <웃음> 반지하 특이라서 반지하 한번 살고 나서 이제 이후에 절대로 반지하로 안 들어가겠다는 마음이 절실했지 아마 여러가지 대화수단이 있겠지만은 그중 하나가 이 검창이 아닐까 물론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은 흑염의 회오리 맹간한 보스들은 이걸로 다 녹여버리는데 엘드닝 도전까지 다 깼냐고요? 당연하죠 오이 오이 프롬 매니아라고 불러주겠나 다른 뭐 콘솔로 다 깨야 된다고요? 아 그거는 좀 아니고 그건 너무 뇌절이고요 우린 사회적으로 그걸 뇌절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적당해야지 닥소2요? 아 설마 스콜라만 깼다고 닥소2 없다고 우기는 는건 아니죠? 아니지? 내 네, 저리야 근데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구분을 하겠지만은 진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뭔데 쉽다가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밖에 나가면은 일반인 코스프레 하잖아 물론 엘든님 같은 경우는 이제 편의성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아는 척을 해도 되거든요 다크소울까지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막 킹스피드. 경멸의 눈으로 볼것 같아 저도 함부로 그래서 제가 하는 게임 말하진 않습니다 인가나면은. <웃음> <그러면은 웃음> 아 진짜 그래요 상우씨 뭐뭔게임이요 뭐, 아이 그냥 뭐 폰게임하죠 이렇게 해요 저는 <웃음> 그냥 유튜브 많이 봐요 게임 잘 안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웃음>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는 게 내가 하는 게임들이 보통내기로 하는 게임이 아니라서 알 사람만 아는 게임인지라 업튜브 하실 생각 없냐고요? 그러면 쓸데없이 화면 가려대잖아요 화면 가리기 싫단 말이야 저인 괜찮아요 아니 내가 싫다고 여러분들 의견 안 물어봤어요. 내가 싫어. <웃음> 내가 싫다고그러 <웃음> 보니까 패치해서 네트워크 손봤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안정적으로 튕긴다? 그냥 튕기는 게 아니고? 튕겨도 안정적으로 튕긴다? 패치했다는 게뒤통수 친다는 의미였던가? 아그 업데이트가 아니고 그 뒤통수를 치는 패치? 아 패치가 패치였던 거임? 패치 또 너야? <웃음> 뭘 하려는 거야? <웃음> 근데 저럴 줄 알았어요. r e a y <웃음> 그럼, 그렇지. 늘 있는 일 아닙니까? 어? 미션 사라졌는데? 아, 이거 또 버그 걸렸네, 이거. 화면에 나오죠. 근데, 제 컨트롤 창에는 없어요. 아, 이거, 새로 미션 걸면 사... 저거, 고쳐지네. 앞으로는 여러분 돈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여러분의 혈세로 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웃음> 나 그리고, 사실 멜리나 처음 봤을 때 의심했어요. 얘 여자 맞지? 앞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 한 사람들은 그냥, 그냥 넘어가겠는데, 애초에 프롬 게임 자체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의심을 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건 아무튼 프롬 잘못이 내 잘못 아니야. 프롬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여자를 여자로 못 보고 남자를 남자로 못 보는 날 이렇게 만들었어. 목소리로 a s m r 요 내가 억울하 들어서안 해. 내가 오디오봉 딱 냈는데 수상하게 남자들만 사, 사가고 있음. 그러는 거 아니야? 아, 가까이 가서 오, 진짜 뒤로, 진짜. 뒤로부터, 뒤로부터, 뒤로 깔끔. 오. 오, 간 오, 잘다잘다어 b